아 근데 내가 오늘 이제 갑자기 원래 그냥 오늘 쉬어도 되는데 갑자기 GTA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른 거였어? 응 왜? 누워있는 몸을 열심히 일으켜가지고 아 연비님 들어가실래요? <웃음> 아니야 연비야 네명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미션이 네명 미션이야 맞지 아 근데 연비님이 도저히 하기 싫다고 하시면은 찾아봐야죠 한명을 아니야 난 연비랑 하고싶어 <웃음> 난그 궁금한게 말들 있잖아요 말들은 굽 꽂아주잖아 말발굽 아 말들은 그거 개 좋아해 음... 그게 뭔가 그 사람 발처럼 말랑말랑 그런게 아니라 걔네는 약간 손톱같은게 있잖아 손톱같은거 어, 어. 좀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그거를 해주면은 더 편해한다고 하더라고 아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묵은 때 벗겨주는거야 말은 그거 없으면 못 걷는다니 그 말이 안돼 야생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못 걷는 게 아니라 그 많이 뛰면은 조금 더 많이 다친다고는 하더라고 이제 야생말들은 지네들이 뛰고 싶을 때 뛰는데 키우는 말들은 일, 일단 같이 있으니까어 경주 있으니까. 어, 어, 어. 어, 말들은 뛰는 때가 있고 막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없이 뛰면 다친다고 하더라고 어, 속력을 자, 어... 세상으로 내기 때문에 저말한 마리 사냐고요? 아니요 그냥 궁금했던 건데요 근데 말이 여러분 그 경주 마로서 유명했던 그 순말 같은 아이들 뭐 그런 애들은 씨한번 주고 이런 거몇 억씩 받는데 엄청 비싸지.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말 자체가 몇 백억이래요. 그러니까 음. 그 영대에 음. 그말 타는 그게 있었거든요. 뭐 동아리 같은 거 아니면? 어, 진짜... 동아인지 리 뭔지 하여튼 음. 있어가지고 대학교 한 번씩 그 거리를 휘돌아 애들이. 어 최순실. 그러면은...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웃음> 어, 어, 제일 빠른 말, 제일 비싼 어, 말은 어. 무엇인가? 바로 어, 발 없는 말이다. 아, <웃음> 뭐야? 발 없는 말이 제일 비싸고 값지고 빠르다. 맞지? 왜냐면 천리를 가기 때문이죠. 천리를 가고 또 천냥빛을 갚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천냥빛을 갚기 때문에 가치는 천냥이다. 그거 맞습니다. 발 없는 말이 아니라 말한마이 아니에요. <웃음> 그쵸? 그 말이 사실 그 말이었던 거죠. 아, 같은 말이다. 예, 네, 발 그쵸, 없는 그쵸.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 그렇습니다. 혈통이 같습니다. 발 없는 말이 네. 천리 가다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다 가는 말이 좋으니까 오는 말도 좋은 거죠. 그럼, <웃음> 좋은 씨가 가고 좋은 씨가 아, 오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종말로서도 가치가 있네요 제일 네, 나쁜 말 보내면 나쁜 말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이 최고다 아 인과응보다? 음... 아 그럼요 그럼요 다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곧발 없는 말이 인과응보다 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지난번에 빗소리가 다터트려 놔가지고 차가 두 대가 빈다 <웃음> 보험사에 통보해야지 네아니 네, 보험사? 일단 알겠어 근데 오늘 GTA는 이번에 무슨 마이 관련해서 업데이트 됐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빗소리 이거 해본 적 있어? 관련해서 하는 거? 나 이거 GTA 안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그러면 빗소리도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예 처음이지 우리 어, 그때 옛날에 언제 한번 몰라. 습격 한번 해보고 맞아 그지아 그러면 진짜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오늘 음 저는 오늘 어, 루이비통 스타일로 아 오늘 루이비통 스타일로 갈까요 여러분? 구찌로 갈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뭐 프라다 빌로 갈까요? 아 구찌갱으로? 어 구찌갱으로 가겠습니다. 예 구찌갱 지금 구찌갱 구찌갱 구찌갱. 이건 뭐야? 포르쉐 타이칸. 아 타이칸 스타일이야 이건 또? 어 전기차야. 아나 타볼래. 소리 그러면은 그렇게 나? 어. 우와. 대박. 아 또.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치울게 치울게. 어 어. 치울게. 하지 마. 사장님 주세요. 경찰 씨가 오 빠른데 오 빠른데 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너또 무슨 죄를 저지른 거야? 아까 형차에 폭탄 터트려가지고. 뭐? 어. <놀람> 아니 아저씨 뭐야? 예? 아니 남의 차 지금 뒷범퍼 지금 뭐야 이거? 기사였잖아. 뒷범퍼가 문제가 어디 아니세요 뭐? 지금 앞을 보세요. 당신 차. 아, 당신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웃음> 내가 뭔 짓을 한게 아니라 원래 열려 짓. 있었어요. 아, 이 아, 사람이 아, 지금 내 차에다 지금 아니, 무슨 지금, 짓을 한 거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보험 처리 해내차 아, 아, 아, 아, 아. 보험 처리 번지수. 이 자식 이 자식이 좀 보자 보자 아니 까 지금 어? 음. 아니, 아니 거의 야자야 야, 총은 반칙이야. 총도 아니고 바주카를 들고있어 미친사람이 <웃음> 자전거로 훔쳐가야겠어 아뭘 자전거로 훔쳐가요 그 2천만원짜린데 아나 오토바이 사줘요 오토바이 사면 되잖아 돈 없음? 돈 없어야죠 아 그래? 그러면은 오늘 미션을 통해서 어 잠깐만 어? <웃음> 아아 저기 앞범버가 다 나간사람이 왔는데? 어 뭐야 어 연비야 그건거 같아아아 아, 어. 연비야 너차왜 누가 볼을 양쪽에서 이렇게 눌렀니? 안 눌러도 야, <웃음> 야내 자전거.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 이거 일단 전화기 꺼내봐야 되는 건가? 야 이거냐? 제랄드, 각성제 충전 초대? 아니 걸? 미션 막 중요한 건 초록색으로 뜰 거야. 흰색은 그냥 일반. 연비야, 근데 너그옷 입고 자전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웃음> <웃음> 재밌다 자전거. 자전거 재밌지. 자전거 캡스랑 누르면 더 빨리 달려. 쓰라? <웃음> 미야 너 혹시 쓸지? 취... 아 알키 찾아가라고 론 야스코피 맞아 야? 론 야코프스키가 있어. 아얘 알? 어 뭐야 이거 밀수 작전? 으로 가야 되나 보다. 오오 밀수 작전. 오 오. 오, 뭔데 뭔데 뭔데 오,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야오 뭐, 뭐, 아. 뭐, <웃음> 뭐, 아다 지금 마약 팔려고 하나 보다 그런가 n see you're a bottom l i 뭔이리부동카동 o <놀람> 야, 첫번부터 전쟁이다. 부동카동 <놀람> <놀람> 어, 형이 아무것도 없어. 너왜 총이 너왜 총을 안 가지고 어나 <놀람> <놀람> 총이 없고 나는 원래 총이 한 개도 없었어. 아 그래, 드디어 드디어 RPG 들고 있는데. 나나 뭐고? 뭔 일이고? 살펴 살펴. 이차디에야 <웃음> <차 뒤에. 웃음> <야>, 레이저. <웃음> 레이저는 레이저는 좀 사기 <웃음> 아, 아님? 찮케 하잖아. 더져마 저기다 저기. 일로 넘어가서 하자. 넘어가서. 야 내려가도 되겠는데? 그래? 계속 오는데? 아 계속 오네 계속 오네 오케이 덱스에게 가래 야 시작부터 아주 그냥 음? 음. 아주 흥미진진스 해요? 예 오케이 덱스 아 l v 를 찾아준다면 연비 연비 저기서 총 추우러 다니는 거개 웃기네 도난당한 덱스의 전의를 회수 오빠 달려 이거 맵에 뜬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지금 저기 떴네. 아, 어, 이거 이거 탈까? 택스 어, 오케이. 득산서 전화 왔다. 일단 차들 타고 나는 오도방구로 갈게. 오도방구가 확실히 편하네. 좀비타프라네 가자. 오. 가자. 어, 보트도 있대. <웃음> 오빠 달려. 어, 나는 오, 야 오. 나는 여기로 가라는데? 아, 그냥 강 건너가자. 그래? 이게 빨리 가는 길이래. 아, 어, 야 타이어 가갈가갈 없었구나. <웃음> <웃음> <웃음> 타이어가 없었구나. 야 타이어가 없었다나. 하넘 <웃음> <웃음> 덤벼! 아, 이게 확실히 빠르긴 하네. 뭐 이렇게 통통거려. 개구린데? 어. 왔다. 야, 여기다 그냥 파올라가 이렇게 딱. 어, 어, 연비야. 어. 가자. 어, 사람있어? 어 싸워 있는 아, 거. 캐드샷 게임 있어서 머리 맞추면 잘 뜨거. 맞아 맞아. R V가 아 이거네 캠핑카 같이 생긴 거. 온다. 오 이제 없어. 야나 R V 탔어 가자. 그래 빗소리나 앞쪽에서 어모해 줘. 우리 안전하게 갈수 있게. 오 가자. Let's go. 내가 운전할까? 아니 왜 안돼 운전이라니 그런. 근데 이런 배터 보면 역해들이 운전 엄청 잘한다고. 어허, 당신 손에 땀 묻히지 마. 몸 <웃음> 컨셉이야? 약간 그러니까 그거 칭생명. 같은데? 그왜 도둑들 같은 영화 보면은 꼭 전지현 좋아하는 이 조직원이 있는데. 그건 김수현이라고. 근데 걔 항상 죽던데. 야 그리고 너도 전지현 아니잖아. 너 <웃음> 전지현이 아니잖아. <웃음> <웃음> 신은... 비키세요, 비키세요. 야 사입니다. 근데. 뒤에서총 쏴. 야 근데. 위에서 총쏴야 일반인 죽이지 거야. 말고 이씨 민간인 죽이지 말고 <웃음> 뒤에 따라오아 지금 미국 사이다세요세요 괜찮아, 괜찮아. 주좀 할까 <웃음> 우리가 뭐쏘카야 주유해서 갖다 주게 <웃음> 아야 전이도 태워야 된대 같이 가는 거야 아니 전이도가 아니라 덱스를 태워야 된대 <웃음> 어. oh, 목적지 어딘데 그래서. 아, 저기떴다 떴어 떴어. 터비님나 보여? 너안 보여. 터서 터서. 터서 터서 터서 터서 터서. 터서 터서 터서 터서 터 아야아 미친 트럭아! 아이. 이거 이거? 아니, 아 차가... 여기서 나가겠다고 저거 아우 야 운전 늘어키한 너 한문철 TV 제보할 거야 이 자식아! <웃음> 어이 서포티지! <웃음> 어이 서포터들 내려! 마니 좀 치나 야이 차... 야, 새끼 나... 왜 다시 들어왔어 이 트럭? 이이 트럭 이, 이 트럭 이거 깜빡이 안키저 트럭 왜 들어온 거야 다시? 역주행하자 역주행. 왜? 일로 일로 일로 아 일로 가면 빨리 갈수 있어. 아 알았어 여기서 내가 차선 바꿀게. 트럭으로 막아놨거든. 아잘 어, 지나갔어, 잘 지나갔어. 어, 일로 와야 되는데. 어, 아 그러냐? 띠리리리리리리리리아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웃음> <디> 아,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아아리리차아 걱정하지마 어. 어, 그거 리리리리 어, 아, 뒤집히면은... <웃음> <웃음> <웃음> 리리리리리리리을 <지금> <웃음> <그런> <웃음> 어? 어 성공 끝이야? 성공. 우와 우와 돈 어. 많이 주는데? 돈 어, 많이 주는데? 야 이씨 요 정도에 뭐야 저거 거의 한6천만 원을 준다고? 평균 대한민국 원? 직장인 1년 연봉. 응, 음, 5천만원 수준? 아야 지금 두배 이벤트래. 장중동 족발 <웃음> <좁쫄>. 먹고 싶다. 얘 <웃음> 뭐야 어디야 여기? 함께 야, 작업하는 어, 어 덱스 덱스 전화서 잠깐만. 아 부드러가서 물건 픽업. 어, 어, 터미널에서 어. 트럭캡을 찾아 훔치라고? 터미널에서 트럭캡이 트럭 뭐냐? 아! 이건가보다 아 이거 어, 트레일러? 경찰 아저씨가 있는데 그러게 잠깐, 총 기다려봐.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래, 잠깐, 잠깐, 잠깐. 총부터 아 어, 잠깐만 나 너무 본격적으로 지금 포즈 잡아버렸어 <웃음> 야 저기 빨간색! 이게 트레일러야? 야 저기 빨간색. 야 저기 빨간색! 저거 주변에 사람 없어보여 이거 약간 <웃음> 옵티머스 브라임이잖아 내가 이거 훔칠게 프릭샵으로... 아 트럭을 연결해서? 응. 맞지 맞지 아 저기 있구나 아 파티 보급품 아 저기에 이제 다 저게 들어있나 보다 한.. 한 방에? 한 방에? 아, 아 멈췄어 아한 아, 아, 방에 한 방에 아아아아 아, 아. 아, 오케이 됐네 됐잖아 가자 이게 트럭 운전은 이게 버스처럼 이렇게 좀 너무 인코스를 파면 안 돼요 어이 거기 트럭 운전하는 이분이 놀러 갈래?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전데요 여기잖아. 트는이이아손 내밀고 <웃음> 그러지 마세요. <웃음> 기분 나쁘. 진짜 수이 지금. 뭐야 뭐야, 어,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지나가! 비거 비라 비가 비구가. 야 뒤처리 좀 부탁해. 연비야 앞에 싸. 무조건 보이면 싸, 연비야. <웃음> 어, 야, 야 근데 야, 아니, 뒤에, 뒤에 불났는데? 불났는데? 야, 불리야. 잠깐만. 이 불리.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어, 버리래. 아이, 버렸어. 버렸어. 버렸어. 오, 쉣! 야, 뭐야? 우리 물건 다 불탔어. 아, 화났다 야, 덱스 화났는데 어. 야, 전쟁이다. 야. 오, 야, 이거 스토리 좋은데? 오, 치킨터야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치킨 뜯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다 조져야 돼. 어? 우리가 조지는 거야? 어, 우리가 가서 어. 다 조져야 돼. 뒤에 가잖아. 음. 아, 여기서 가는 거야? 가자. 드리받아드리받아 트레일러 드리받아 가자. 아, 포 아이쟨. 야, 이거 우리 사지로 들어와 버렸는데. 어, 누가 <웃음> 누가 누웠어? <웃음> 아니. 야, 트레일러 딱 이제 폐편패물 써가지고 바로 들어가. 야, 연비 쪽에 뭐 하나 있는데? 아, 없어? 어,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가. 열린다. 오, 쉣 누구 있는. 야, 있어, 있어. 야, 근접전이야. <웃음> 야, 뭔가 있다. 펌프샷건에다. 가 오, 돈! 오. 오호! 이거 돈이 아니라. 네, 이거? 어, 그러네. 무슨 블럭이네? 계획을 찾으래 에이? 얘네 계획.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있어 있을라 봐. 어 여기 와이조만한방 안에 있었네. 와 여기네 아, 여기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네 오케이. 계획 사진을 찍으라고. 아 이거 아 우와 오 카메라 카메라 다들 셀카 한 장. 나도 찍어야 돼. 덱스에게 사진 전송하래. 야, 근데 이 게임은 진짜 대단한 게 있는 기능을 다 쓴다. 이거 가져가야지 그러면. 이게 약들. 어, 그약 가져가야지 약. 어 가방을, 가방을 찾아. 어, 오케이 거의 지금 수디가 가방 어, 찾았어. <웃음> 다 담는다. 다들 거. 다 우리 거야. 우리 거. 여기 있어. 아 나도 가방 여기 있네. 오케이. 야기다 야그 하나 놔줘 나도 훔쳐야돼 야기다 야 비켜봐 야 비켜봐 내 약이야 아 나도 아 미친 내 약이야 야씨야 두손으로 긁어 담는거 봐얘아다 됐대 다 됐대 연비야 우린 그냥 가면 되나봐 내가 차 구할게 나가서 오케이. 내 가방 안에 뭐가 있는줄 알아? 아, 어, 좋아, 좋아. 야, 차구하자 아, 야, 미쳤 아, 트럭, 개.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야, 나 죽어. 야, 나 빨간 피야 빨리 여기서 다 가야 돼. 어 트럭. 아니, 연비야 내가 이거 자리비더니 굳이 또 여기 로 왔어 나이나나나더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빨리 뭐, 빨리 나나나어야지 개웃기네. 오오오오오! 오너 여기 뭐 지리 다 알아? 택시 해봤니 <웃음> 택시 운전수 출신. 오오오오, 오, 오오 과감한 경로 설정. 오케이. 와와이이 어, 얘기다. <웃음> <웃음> 됐잖아, 됐잖아. 야돈 주세요. 문 열어, 문 열어. 오. 얼마야 이번에는? 야이번에 실제로 약이잖아 어? 아까보다 적네 어. 아 약을 아직 안팔았으니까 안팔았어아 팔았으니까. 그럼 봤지 맞지, 맞지맞지 어, 안팔았는데 어, 어. 이 정도야 난내 집도 사고싶다 야 그러면 뭐 연비야 한번 그냥 뭐. 한번 쫙 팔아가지고 우리 한번 집을 한번 팍 그냥 이러면서 범죄에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돈 쉽게 벌리는 것 같으니까 건드리다가 이제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오 뭐야 이거 페이탈 인커전 인커전이 뭐 뜻이 뭐였더라 짠 여러분들을 위해서 든든한 든든 차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오 와우 이거지 어? 야 이거지 미쳤지 어? F 꾹 누르면서 타시면 포탑 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어, 그러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덱스는 아마 모를 거야 우리가 이런 장갑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웃음> <웃음> 우리가 사실은 그냥 잔챙이들이 아니라 전쟁 광이었다는 사실을 <웃음> <웃음> 막치 막치. 아마 모를 거야. 우리는 <웃음> 별 다섯 개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고. 투디가 부수고 싶대. <웃음> <오>. 그래 <그게> 뭐 <뭐야. 웃음> 전쟁. 네번 어게인 워. 네번 어게인 워. 다시 결코 전쟁. <웃음> 다시 결코 전쟁. <웃음> <웃음> 다시 결코 전쟁. 나왔다. 아, 야. 알았다, 알았다. 야, 야, 야, 야. 야. 야, 여기 다 부수는 거야, 그냥. 진짜 부수자. 다 부서, 다 터뜨려, 터뜨려. 야, 이거 멋진 공간에 오길 잘했네. 다 부서, 다 부서. 야, 차도 부서. 차, 차, 차, 차. 앞에. 왼쪽. 그렇지. 부서. 본네트 싸, 본네트. 그렇지. 다 부서, 다 부서. 다 부서. 왼쪽에도 사람 있다, 왼쪽. 아 여기 사람 많네. 야 저거 화약통 다부숴 그렇지 화약통 다 부서 유조탱크 부서 다 부서 화약통 다 부서 그렇지 호호 탱크 다 부서 탱크 오케이 오케이 결국 다시 시원하다 이렇게 쉽게 가다니 시원하다 시원해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캐라는 소유는 안 치는구나. 그럼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웃음> 어? <웃음> <웃음> 죄송한데 함부로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오해 받아서 사격 당하십니다. 앞에 서계 주시면 그렇게 서 계시면 안 되세요. 오해 받으세요. 그렇게 빨리 오시면 안 되세요. 오해 받으세요. 지금 정면으로 오시면 안 되세요. 오해 받으세요. 예. 저희 정면으로 어, 오시면 어, 안 되세요. 뭐가 그 뭐가 의심스러워요? 오해 받으세요. 아이 고 아이 왜 정면으로 오세요 에이, 안 에이, 돼요. 차 너무 좋아 보이는데 오해 받으세요. 아, 안돼안돼안돼 오해 받으세요. 자동차 검은색이면 오해받으세요 어! 검은색이야 검은색이야 안돼요 앞으로 자동차는 흰색 아니면 은색 사세요 근처로 오지 마세요 <웃음> 몰라요 어두워보이면 안돼요 어장을 희석해 필로폰을찾으세아 우리가 찾자 수리가 너 그거 뭐 구매주면 되겠다 그런... <웃음> 아 뭐야 뭐 찾아야돼? 어어 여깄다 뭐 찾았어? 오 연비 패키지 획득 그래 약간 전지현 역할 해주는 거라니까 아이야, 비스리 쏠 뻔. 어, 야 저기 부두가 에도 있나 혹시? 됐다. 찾았어. 다 찾았어. 오케이. 다 좋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저거 뭔데? 저, 저 비행기 저기 있잖아. 도도롬치래. 응. 어, 나 이거 운전 어떻게 하더라? 키패드였나? 아, 이거 키패드 있어야 되나? 운전? 나 그럼 못 해. 나 텐키리스임. 야, 다 탔어? 어? <웃음> 야, 잠깐만. <웃음> 이거 못 타나 봐. 두 명이 2인승이야, 저거. 2인승이야, 2인승? 이거? 어. 아, 그러면 일단 각개 차 타고 와. 어나 데리고 가 야! 야 헬기 떴는데 어떡하냐? 어 잠깐 저거 뭐야 에이야 2D는 운전에 집중해봐 내가 총으로 쏴볼게 가까이 오면 내가 운전수 내가 맞춘다 이거 착륙 잘할수 있겠냐 2D야? 아 걱정 니은 니은 저기 아니야 저 다리 밑에 말하는거 아니야 저거? 오케이 확인 어 다리 밑에 착륙하면서 아니지 아니지 물 위에 내려야지 물 위에 내려야지 우린 바퀴가 없잖아 아, 있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있네? 있어, 있어. 어, 있네? 어, 그래? 그래 그렇죠. 와 e 깔끔, e n i 깨 Wow,